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오늘은 네, 날숨을 금더 깊이 하면서 특히 이장 쪽의 공간이좀 쌓여있던 해독에 도움이 되는 디톡스 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디톡스 요가 동작은요, 특히 장의 기능이 약한 분들, 또 소화가 잘안 돼서 잘 체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요. 무릎을 꿇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앉으시고요. 이렇게 주먹을 쥐어주시고요. 옆구리 쪽에 놓습니다. 그게 팔꿈치 뒤쪽으로 보내면서 가슴은 앞으로 해서 들이쉽니다. 그리고 내쉴 때 입을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숨소리를 내세요.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되고요. 허리등이 약간 살짝 굽혀집니다. 팔은 가볍게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됐습 가슴 쪽을 열어주시고요. 이횡격막의 공간을 확장시켜서 을이 위장 부분 아래쪽까지 이 복부의 내장의 공간을 크게 만들게 됩니다. 네, 대장과 위장 또 소장 부분 확장됩니다. 내쉴 때 입에서 후 하고 숨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길게 날숨에 포인트를 두고 호흡해 보겠습니다. 네. 옆모습으로요. 지금 두 번을 했고요. 네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섯 번 하겠죠. 들이쉬어 주시고요. 들어 올립니다. 가슴 들어서. 네, 잘하셨고요. 벌써 배가 조금 시원해지시나요? 네. 네, 엉덩이 바닥에 대고 앉아 보겠습니다. 네, 어깨 높이를 이렇게 팔꿈치 가져오시고요. 가슴, 네,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가슴 쪽이 활짝 열리고요. 네, 벌어져 있던 견갑골을 뒤로 쭉 모아주세요. 네, 몸통의 내부 공간, 가슴에서 복부까지 앞면을 크게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쉴 때는 역시. 들이쉬고 네, 가슴 쪽이 답답하시고요. 스트레스라는 화가 있어요 하는 분들도 이렇게 내쉬는 호흡 길게 하세요. 가슴 활짝 열어서 들이쉬고 네, 이런 모습으로요. 세번더 하겠습니다. 가슴 열어주시고 약한 분들은 특히 이렇게 날숨을 충분히 해서 회견막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가슴을 들어 올려주시고요. 마지막 네, 이제 잘하셨고요. 어깨 좀 편안하게 등을 세워놓으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보겠습니다. 네,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하신 분은요. 그냥 조금 전처럼 이렇게 색상다리 요가에서는 수카사나라고 하는 그 자세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시고요. 팔꿈치는 약간 굽힌 상태죠. 네, 손을 뭐 붙이셔도 상관없고요. 네, 천천히 이렇게 내리면서 들이십니다 팔꿈치가 옆구리 쪽으로 올 만큼 충분히 들이쉬어주세요. 그리고 위로 가면서 가슴 들어 올리며 들이쉬고 가슴 들어 주시고요 팔꿈치 옆구리에 옆모습으로도 가볼게요 들이쉬고 들숨 마지막 하셨습니다. 네, 어때요? 어깨와 등 부분, 네. 그리고 가슴 쪽의 공간도 많이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던 부분이 확장이 된 느낌이 있으시죠? 네. 날숨을 훅 깊이 해보니까 어때요? 배와 가슴 안쪽까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으시지 않나요? 네. 만성적으로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자꾸 가스 차고요. 또 가슴도 딱딱하고 이런 분들 있죠. 약간 이렇게 고부정해서 배가 약간 눌려있는 분들이 이런 상태 되게 쉽거든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체의 공간에 잘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던 근육도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자세도 상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호흡도 깊어지고 네, 복부와 가슴 쪽의 중심, 여기 심장과 네, 배꼽 위에서 위장 부분이죠. 요 사이에 이 사이에 막혀있던 네, 통로들은 많이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